여인의 덕두 번째 내용인데요. <웃음> 그 처음 부분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웃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 돕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개인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될수 있게 하셨어요 이따가 오후에도 우리가 그대우리 문답에서 칠계명 공부를 하면서 볼 건데 이제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 또그 다음에는 그후 경건한 후사를 위해서 이렇게 <웃음> 혼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웃음> 뭐 물론 후사를 주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 어, 통, 통상적으로는 다 후사를 주셔서 그 경건한 그 예보가 이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서로 돕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볼 것은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존재의 어떠하심과 사역의 어떠하심을 그 공유할 수 있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그 반영하는 그런 창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일이 <웃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에게 각각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언약의 머리로서 남자를 주셨고, 언약의 머리로서 역할을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일을 잘할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거죠. 또 아내 남편은 그냥 그 아내가 자기의 지배를 자기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배를 해서 그냥 자기 휘하에서 어 살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죠. 왕적이고 선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것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대제사장,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자이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중보자는 그리 또한 분이시지만 중보적 기능을 그, 창조물에, 사람에게, 창조물인 사람에게 중보적 기능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서로 할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일을 남편으로서 제대로 해야 참 지혜로운 남편이 되고, 덕이 있는 남편이 되고, 능력 있는 남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 일을 해야, <웃음> 지혜로운, 그런, 음, 아내가 되고, 어, 덕 있는 아내가 되고, 능력 있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개,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개인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의, 찾아야 돼요.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개인의 그, <웃음> 행복과 즐거움과 인생의 본위를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도둑주한 물이 달고 뭐 그거 똑같아요. 훔쳐 먹는 떡이 맛있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련한 여자, 미련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제자이신데 주제자이신 것을 스스로 어. 물리쳐 놓고 하나님이 준걸 가지고 몰래 먹으려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오장육보를 위해서, 자기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몰래 먹는, 그, 그 떡이 되고 말이죠. 도둑질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지위나 역할이 있는데, 서로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이방 계집이라고 그랬고 미련한 여인이라고,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난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나 특별한 거나 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어, 자기 임의로, 어, 그것들을 쓰면, 그게 이제, 참 미련한 여자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신자인 척하는데 나가서는 자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그런 여자들이 이제 도둑질하는 물은 그 달고 몰래 먹은 떡은 맛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저기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남자와 여자 부부의 혼인에서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영하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영하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그게 다어 도적질하는 거고 몰래 먹는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개혁신학은 3위 일제신학이라고, 언약신학이라고 하고, 참일체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언약신학이라는 게 원래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평화의 은원으로 서로 어, 나누셔서 구속의 일, 창조의 일을, 심판의 일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대로 이제 뭐, 그거에 의해서 창조의 언약,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새 언약이 나오고, 그리토에게서 완성된,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거 다 이루어진, 그, 그래서 그게 삼위 하나님의 신학이 되고, 언약신학이 돼요. 언약신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서, 비로소 언약신학이 된게 아니에요. 나타나진 걸 통해서 그분의 존재된 사역을 알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인생을 경영해야,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게 세상,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어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어그 불신의 세력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자인 척 하면,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악한, 미련한 여인은 사실은 어리석은 여인이고, 어리석은 여인은 악한 여인이에요. <웃음> 여기, 저기, 김홍전 목사님은 식민시대 그, 그, 개혁교회들의 그, 부정한 모습, 또, 일제시대 때 그, 신자들의 부정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화란에,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화란이 유일하게 개신교로 남아있었잖아요.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독립을 해서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 이렇게, 그, 뭐, 식민, 서로 이제, 당신은,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배, 배 수단이 최고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배로 빨리 날러 가지고 그 국, 국가적인 부를 세우는 거예요.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해상 무역, 무역이 최고였어요. 18세기, 19세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도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이 다 세계를 한때 호령했던 것도 다 그래요. 근데 네덜란드도 그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이쪽하고 보르네오 섬 있는데 이렇게 지배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그 커피 농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커피는 이슬람 사제들이 먹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예매를 통해서 저기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먼저는 그 로마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먹 먹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개혁 개신교인들도 먹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그 보편화 시키려고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농장을 그 경영을 해가지고. 그게 국부의 30% 1년 예산의 30%가 커피로 인한 수익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보르네오 이런 데그 식민 시대에 그, 그 지배해 가지고 그그농저그 그 커피 못 갖고 나가게 하고 집단 농당 농장처럼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페루 날라 와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 국부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좋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 저기 일제 시대 에 사실 일본이 일본이 대륙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대륙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 당시 그영 영국의 그 뒷조종이 있었어요. 그것은 원래 국제의 정세라는 것은 다 열강들의 싸움이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소련, 소련,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이 이쪽, 서쪽으로, 그, 해상 쪽으로 나오려는 거를 막아가지고, 막, 크림전쟁이나,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날,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그때 인도양으로 진출하려고. 근데, 저기, 소련이, 그, 시베리아 동토는 열두, 저 뭐야 철도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막았고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려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려고 해서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 압제비를 일제를 시켰던 거예요. 일본은 또그 저기 뭐야 그 러일 청일 뭐 러일 전쟁 저 중일 전쟁을 청일 전쟁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자기네들이 직접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 끌어다가 그렇게 앞재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돼. 근데 거 거기에 이제 신자들이 거기 무슨 철공소 이런 걸 해가지고 그그 그 불을 거 거기서 떨어지는 우리는 뭐 진일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국제적인 그 관계 속에서 그 서로 이합집산하는데 그. 이익을 누리는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철공소 차려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그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자랑하고 특히 또 여자들이 그 아내 되는 여자들이 천박하게 그돈몇푼 그냥 하루 아침에 평민에서뭐 국가적으로 며칠 안가는 부를 막 쥐고 흔드니까 교회 안에와 가지고 큰소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는가참 미련한 여인이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아, 교회에 와서는 신자라고. 이게, 사실은 신자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3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역, 권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남, 남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된 자같이 이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 <웃음> 도둑질하는 물은 달고, 이제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거지. 몰래, 몰래 훔쳐먹는 떡이. 이게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얼마나 지장하고 다녔겠어요? 번들을 하게 그 일제 시대에도 뭐 여기 자가용이 삼천 대나 됐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친일파 세력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응.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부정한 일을 자랑하고 덕이 있지 않? 삼가지 안 삼가지 않는다는 말잘안 쓰는데 말과 행동이 아주 조신하지 않은 거죠. 절제된 삶을 살아가지 않. 그리고 뭐 세상에서 취한 거 가지고 그 번쩍 번쩍하게 취장하고 말이 교회 와서 아, 그런 걸 보신 거예요, 김몽전 목사님 다 보신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미련한 여인이다. 이에 반해서 이제 어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어진 여인은 그여호와의여호와로미암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완대장의 그 안에 뭐 얼굴은 넓, 넓적해가지고 눈 부리부리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웃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으로 꾀가 있어가지고 아주 제 남편을 그 국가에서 자기 아 남편을 잘그 무관이었지만 그 아주 이름 있는 정신으로서 <웃음> 서수 있도록 했지요. 이건 사실. 이 사람의 꾀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꾀인데도, 일반은 총에 의한 꾀인데도, 신자들이 그, 그만도 못하니까, 그는 예를 든 거예요. 그게 무슨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를 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아주,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투는, 다투는 분녀에 그리고 성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성향이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도 성향 발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그 가족, 가정, 가정적으로, 그 아주, 저 후천적으로, 저기, <웃음> 느려진 거죠. 문화적으로 느려진 거죠. 성향이 그래요.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만 들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매사에 고집스러운 것만 봤으면 고집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 그, 그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요.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국가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 시대적인 특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향인데,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믿어도 나온다 임. 그냥 그런 거를 제어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이제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굉장히 덕이 있다고 그러요. 근데 주께 그 은혜를 입어서 어진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거를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인내하고. 이전에는 못 참고 견딜 수 없고 고집 부리고, 뭐, 매사에, 뭐, 본인이 나서야 되고, 뭐, 이런 거다 있는데, 다 있죠. 다 성향 발휘가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것이. 그리토 밖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리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가지고 성향 발휘가 이제, 음, 교회가, 그, 그리또께 하듯 성향 발휘를 하는 거죠. 그리또의 사랑을 힘입은 교회가 그 성향 발휘하듯. 근데 그리또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향 발휘가 안 바뀝니다. 그냥, 어, 지식은 들으니까 개념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걸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또를 따라가면서 성신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성질은 안 바뀌어요. 아주 아주 고집스럽고 부정적이고 잘난척하고 이런 것들 안 바뀝니다. 참그 여호와께로 났다 하는 말은 그게 성신의 말씀과 성신으로 성화돼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그런 그래야 진짜.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인이, 그런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다투는 부녀 얘기를 할때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 부인에 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교회 앞에 나서가지고 그냥 그이 전혀 현숙하지 않은 태도를 그런 성향 발휘를 한 거지. 이게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성향 발휘가 나오고, 그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성향 발휘가 나. 그리고 뭐기 그뭐 우리나라 신자 중에도 아, 아내를 부옥대기라고 하는 거. 부옥대기는 식모라는 말이잖아요. 식모 음. 식모를 부옥대기라고 아내를 낮추어서 그냥 마, 하는 말을 부옥대기라고. 그게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 고려 시대만 해도 여인들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 와가지고 이게 주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남존여비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여자는 그 밥도 이제 부엌에서 먹게 따로 먹게 남편하고 못 먹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좀 낮춰서 말한다고 부엌댁이라고 하는데 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자 자기 아내를 얘기할 때 우리 집 부엌댁이라고 그렇게 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 이게 진짜 그,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현숙한 여인은 진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지으신 목적을 쫓아서 그, 그 개인의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교회 그 교회 핵으로서 그, 진짜, 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지. 그 성향 발의가 바뀌어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에 나오듯이, 에,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 이 성향 발의가 참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서. <웃음> 이 남자들도 사실은 그 성향 발의가 참, 그, 순화, 성화되지 않으면 참 더럽게 나옵니다. 추하게 나옵니다. 지배적으로 나니고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들도 아주 성향 발의가 그 정리, 정리되지 않으면 아주 천박하게 나옵니다. 미련하고 천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사회는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 돈, 명예, 또 건강 그런 걸로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 그걸로 섬기는 사회. 섬기는 사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잘 써서 하나님 나라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는 데 써야 되고 또 이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도 써야 되고 건강도 써야 되고 그 명예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참 미련한 여자야 그게 아니면 천박한 거지 아, 아무리 저기 꾸, 꾸미고 있어도 돼지 코에 금고리 밖에 안 된다 돼지 코에 금고리 해놓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이게 겉으로는 허름해도, 예? 예, 겉으로는 뭐, 지금 해진 옷을 입고 있어도 정갈하게, 에,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권위예요, 사실은. 신자의, 아, 신자의 그 권위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웃음> 신자의 권위는 말씀에 순복할 때 나오는 거지. 신자의 권위는 주장하고 그 지배할 때 나오는. 거야. 이게 성향. 사실은 여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것은 그 어진 여인 여호와께로부터 난자로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잘 반영해내는 존재로서. 이, 이 남편을 남편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남편을 남편답게 잘 서나갈 수 있게 하고 자기 또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가는 게 그게 아니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돼지 고에 금고리 끼고 다니는 꼴과 이제 똑 같은 건 교회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웃음> 덕덕이 없고 삼가지 않고 부정한 일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주님은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면전에서 산다.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고 아무도 안볼 때에도 주님 앞에서 산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언어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언어가 정리가 되고 행동이 삼가지. 삼가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어 이따가 뭐 정독 시간에도 보겠지만 업절이다라고 하는 말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삼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성신의 열매를 맺는 게 삼가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